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,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심사됐습니다. 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, 도시계획시설, 녹지공공청사,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도 심사됐습니다.